무슨 말이든 내뱉고 표현의 자유를 하면서 유엔에 제소한다는 기상천외한 말을 쏟아놓는 돌아이 이 돌아이가 도대체 돌아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준석의 실체는 이제 척 보면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준석의 곁에는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사고가 잘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수사에서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이런 의미입니다.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사서류나 신병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이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즉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즉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준석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도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받은 혐의는 크게 네가지 혐의인데요. 첫째는 성자상납이라고 해야 되 겠죠 성상납 혐의가 있었고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이준석이 두 번에 걸친 성상납을 받았고 또 900여만 원에 이르는 화장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알선수재 혐의죠 그런데 이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9월 20일자로 경찰이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 이것을 보고 사실 실망하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예상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의 교사를 한 거죠 김철근 실장을 보내 가지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가세연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제기한 것 이것이 무고로 혐의 입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최종적으로 송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 2013년도에 있었던 성접대 2회, 그 다음에 수례 혐의, 그 다음에 2014년에도 접대가 있었는데 선물을 많이 줬다고 하죠 그 다음에 2015년에 명절에도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만약에 묶는다면 포괄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포괄일죄의 성립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괄일제라는 건이세 가지 시점에 공여된 금품 및 접대는 각각의 시점에 금품 제공의 목적이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달라서 범죄의 의도, 범위, 범죄 의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알선수재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일제가 성립되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에 이런 성접대 2회와 선물을 줬던 것은 박 대통령이 김성진 아이카시트 대표의 회사를 방문하도록 해달라는 라 목적으로 접대를 하고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선물의 목적은 이거고 2014년도에 또 접대가 있었는데 이때의 접대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을 때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일을 김성진 아이카시트 대표가 이거를 위해서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목적이 달랐다 또 2015년대 명절에 선물을 또 했는데 이준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선물한 거다 명절 선물을 한 거다 의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각각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성립이 되려면 이것이 단일한 목적 그 다음에 이 내용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 단절이 됐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성매매 처벌법 공소시효 5년 알선수재미 공소시효가 7년이죠, 5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만료가 됐으므로 이거를 처벌하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준석을 기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2013년도에 두 번의 성상납을 했다는 것을 가세연에서 김세희 대표가 이거를 폭로를 하자 이준석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새벽에 당대표 정무실장 당대표 정무실장이면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정무실장 김철근을 새벽 시간에 대전에 파견합니다 그때가 2022년 1월 10일입니다 이날 당대표를 파견한 것으로 보고 본인은 그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수적처럼 부리는 사람이 새벽에 미쳤다고 이준석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 새벽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준석의 성상납 시간에 접대를 담당했던 사람이 장모 이사인데 이 장모 이사가 당시 호텔로 안내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새벽에 찾아갔단 말이죠. 1월 10일 새벽에. 선거가 한참 진행되던 시간이죠. 그래서 7억짜리 각서를 써주면서 이것도 써달라 성상납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 써달라 해가지고 그 사실 확인서 자그 사실 확인서는 여기다 제가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1월 10일자 사실 확인서를 김철근이 받아갑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어디로 보냈죠 이준석에게 보여줬겠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한 겁니다 제출 경찰서에 제출한 목적이 뭘까요 가세연의 명예훼손에 고소를 했잖아요 명예훼손에 고소를 했던 가세연의 응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이 자체는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실제로 있었던 것을 없는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행위입니다 영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근은 증거인멸을 했고 이준석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입증이 되면 기소 의견으로 이번에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거의 99%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사실 이제 명예훼손건에 대한 얘기 는 앞에 잠깐 설명이 돼서 중복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이준석의 성성납에 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거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전제 하에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했으면 경찰서에 아니라는 증거를 냈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경찰서에 아니라는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을 보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경찰서에 보낸 거죠 굉장히 적극적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가세현이 처벌을 받게 하도록 김세희 대표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의 무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무고죄라는 건 뭐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형법 156조에 의하면 무고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세연의 주장을 거짓이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한 거다라고 고발을 하고, 이 고발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만약에 경찰서에 받아들여진다면 가세연의 대표는 감옥살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목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을 주장했을 때는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것도 사실상 성립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이준석의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이 이제 확인되는 게 중요하죠. 이 성상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확인만 되면, 그래서 경찰 수사상에 이 자체는 시효가 공소 시효가 끝나버려서 이 자체로 죄를 물을 순 없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이면 결국은 이준석이 가세현을 고발한 명예훼손의 고소권은 무고죄가 성립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며칠의 날짜들이 있는데 앞으로 며칠 후죠 빠르면 23일 늦으면 25일까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그리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 이준석의 이두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송치할 거냐 불송치할 거냐 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이 있고 나서 28일 날두 가지 이슈가 벌어질 겁니다 어, 9월 28일에는 첫째 이준석이 정진석 비대위도 주호영 비대위처럼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날짜 그것이 바로 28일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날 개최됩니다 이날 개최되는 이유는 이준석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준석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결의하게 되는 날입니다. 사실상 이준석은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징계를 받았는데 또 이상한 짓을 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두 가지밖에 남은 게 없답니다. 탈당을 권고하거나 제명을 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탈당을 권고하게 되면 10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탈당해라. 10일 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이준석이 누굽니까? 계속 또 주둥이를 뭐라고 찌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준석은 이같은 결과를 보고 조롱이라도 하듯이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면서 패북질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며칠 내로 아닥, 아가리 닥아 닥쳐 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될수가 있을 겁니다. 9월 23일에서 25일쯤 송치 불송치의 결정이 날 건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에 보내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덮기 위해서 7억의 각서를 써주고 그 반대급부로 이준석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를 인멸한 행위고 이 증거인멸을 교수한 당사자가 이준석입니다. 이 증거인멸을 교수한 당사자가 이준석이라는 사실. 이준석은 이것도 자신이 시킨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모양인데 손바닥 으로 어디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한번 주장해 보시죠. 안 그렇습니까 김철근이 총 맞았습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새벽에 대전 까지 내려간단 말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최소 99% 이상 돼 보입니다. 둘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이준석의 성상납 건에 대해서 폭로 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김세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일단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찰은 수차례 아이카스트 김성진 대표에 대한 조사 그리고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 장모 이사에 대한 조사가 치열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9월 28일에 열리게 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에 대해서 징계 처리하는 것이 한결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준석은 국민의힘과는 다시 맺어진다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고와 제명 이두 가지 중한 가지의 의결을 할 텐데 탈당 권고는 말씀드렸지만 열흘 후에 재명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지만 그 사이에 또다시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우려 때문에 결국 재명적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만에 하나 또다시 이준석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율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당규에 의거해서 제명 처리한 정당 자체의 결정을 또다시 법원이 되돌리는 것은 법원이 후대타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준석 사태는 어쨌거나 법원이 최소한 그런 이상한 일을 벌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이준석 사태는 드디어 끝나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세상을 잘못살아도 단단히 잘못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한테도 무슨 말이든 해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갖다 붙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데 있어서 금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든 내뱉고 표현의 자유라 하면서 유엔에 재소한다는 기상천외한 말을 쏟아놓는 돌아이 이 돌아이가 도대체 돌아이가 아니면 할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준석의 실체는 이제 척보면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준석의 곁에는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사고가 잘 안되는 수준의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역사상 이준석과 같은 사람은 그런 당대표는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표로 있는 정당의 대권 후보를 저격하고 다녔던 사람 당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 공격은 하지 않고 자기당 후보 자기당 의원들을 공격한 사람 당대표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두 번씩이나 당무를 거부하고 사라져버린 사람 자기당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사람 녹슨 수도꼭지라고 폄훼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한 사람 좌파의 dna를 갖고 우파 정당에 잠입한 사람 우파 정당의 대표이면서 좌파의 잘못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우파 정당의 대표이면서 좌파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그야말로 위아래도 없는 아나모 인격인 사람 이준석은 그 주둥이로 어찌어찌 당대표까지 됐지만 그 주둥이 하나 잘못 놀려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이준석이 말한 것처럼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기는 될것 같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스스로 자신의 밥상을 거둬차버린 천하의 모질이 이준석 어떻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